세월의 흔적에 따른 인테리어 분위기를 바꾸고자 입고되어 스선 핸들 사양으로 가죽 마감이 적용되었으며 크루즈 컨트롤이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번들거리는 것도 보이지만 흔군데 생채기가 나있네요. 그리고 원형 핸들은 탑승시 조금은 불편합니다. 상하차실 무릎이 핸들에 탁 걸리니까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아반떼 AD 스포츠에 적용되는 디컷 핸들로 가죽으로 감싸져 있으며 빨간색 스티치가 포인트로 눈에 띄네요 디컷 핸들은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 패들시프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핸들 자체에 열선이 포함되어 있어 오늘 입고된 차량처럼 열선 핸들 옵션인 경우 별도 작업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열선 핸들이 없는 사양은 BCM 교체 및 열선 핸들 구동을 위한 작업을 함께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 모듈도 스포츠형으로 교체됩니다 애초에 노멀과 스포츠 에어백은 형상 자체가 다르거든요 노멀 차량에 스포츠용 핸들을 장착할 경우 노멀 사양에 맞게 리모트 버튼을 작업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핸들만 교체 시 버튼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버튼 작업은 사전에 미리 해도 실제 입고 교체 시간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어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이 탈부착되는 만큼 전원 분리는 필수입니다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주고요 핸들을 교체합니다 장착 위치를 정확히 맞춰 신품을 장착하고요 나사 풀림 방지를 허브 볼트에 도포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에어백 모듈 장착 및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열선 핸들를 비롯해 모든 버튼들이 잘 작동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작동 여부를 위한 시운전을 마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핸들과 비교해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핸들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스포티하게 바뀐 분위기가 눈에 띕니다. 잡는 맛도 매우 일품이고요. 승하차 시 핸들 하단에 무릎이 닿지 않아 편리한 것 같습니다. 버튼 조명도 잘 들어오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30km 이상에서 작동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를 지정하면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방법은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드시프트도 잘 작동합니다 드라이브가 아닌 수동에 두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재미를 더해줄 부분인것 같네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확인한 모습입니다